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피해 사실 공표가 되게 많았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오해시고요. 왜냐면은 국정농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됐습니다. 그 특검 법에 보면은 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을 하도록 돼 있어요. 그래서 브리핑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처럼 익명의 검찰 관계자 이가 아니라 공보 검사가 따로 있었어요. 그래서 그 검사가 정례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. 다른 것을 지금 아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,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근데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이제 박 의원님 네. 얘기하시기를 지금 검찰은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언론이 검찰 조사 갔다 온 사람들한테 뭐 취재해서 검찰 지금. 관계자라고 달린다니까 기사들이 대부분. 아니, 아니, 그리고, 너무, 아니 그리고 제가 제가 진짜 이 보면은 주광덕 의원님 오늘 뉴스원하고 인터뷰 하시잖아요. 검사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. 뭐주 의원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. 아, 그러니까 뭐 그것도 조금 논란이 있는데, 아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 말씀드리자면. <웃음>